네 드디어 끝날까 할 때가 됐네 In the 70, 아, 20th century however, 네, 그 앞에까지 뭐 인기가 시들해진 것까지 나왔기 때문에 하지만 20세기에 이제 재조명되는 거죠 Maria s i b y l l a Marian's work was re-evaluated re evaluate가 평가하던데, re 하니까 재평가 되었습니다 수동태예요 Historians and artists began to recognize her extraordinary accomplishments and her passion that contributed so much to early modern science. 예, 역사가들과 예술가들. 과학자들 없네. 역사가들과 예술가들이 뭐하기 시작했어? 인시, 인지하기 시작했어.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extraordinary, outstanding, remarkable, 뛰어난 아주 예외적인, 그 훌륭한 의미죠. 아주 뛰어난 업적들. 업적이 한두 개가 아니야. 업적들과 그녀의 열정을 예, 깨닫기 시작했었는데, 어떤 열정? 예, 뒤에 동사가 나오고 얘는 주격 관계들명사. 너무 초기 현대적인 과학, 초기의 근대적인 과학에 너무 많이 기여한, 그죠? 예, 역사가와 과학, 예술가들이 과학에 기여한 그런 그녀의 업적과 열정을 다시 인지하기 시작했어요. In recognition, 여기는 명사죠. recognize는 동사니까. Recognition of her achievement. Achievement, accomplishment 비슷하지만, 이거는, 예, 하나하나 따진 걸로, 예, 셀수 있는 걸로 해서 복수고요. 여기는 그냥, 업적, 성취에 대한 인지를 하면서, Germany put her portrait on their 500 mark bill. And today many schools there are named after her. All. 예, Germany, 독일에서 넣었어, 어디에다가. 500마크짜리, 예, S 코 500마크짜리 집회에다가 초상화를 실었어요. 뭐, 우리나 5만원짜리 신사임당다 실은 것처럼. 500마크 지폐에다가 초상화도 싣고, 오늘날은 많은 학교가 또, 예, 대연 독일이고요. 독일이고요. 거기에 있는 만 학교가 이름을 땄어. 그냥 이름을 땄어요. 뭐, 메리안 스쿨, 뭐, 이런 식으로 있겠죠. Maria Sibylla Marion was a naturalist whose passion for plants and insects left its m a r k on the science world. It yeah, was a naturalist. 동식물학자라고 해석이 됩니다. 어떤 그녀의, 예, yeah, 여기는 her passion이어서 원래. 근데 지금 보니까 또동사가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얘는 her로 가면 안 돼. 한 문장이야. 두 문장이 돼야 돼. 한 문장이 아니라. 그러려면 관계사 소유격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열정이 그 그러니까 식물 동물에 대한 열정이 아주 큰 족적을 남겼다 mark left 남겼다죠 표적을 남긴거지 과학세계 그러니까 과학 분야에 아주 큰 족적을 그 남, 남겼던 남 그런 그녀의 열정 동식물에 대한 열정을 가진 그런 n a t u r a l i s t 였어요 동식물학자였습니다 음 동식물학자인데 음, 동식물 그, 그 그녀의 열정은 식물과 동, 곤충에 대한 열정은 과학색 분야에 큰 족적을 남겼습니다 이치 마크 mark가 되겠어요 열정이니까 열정의 mark <목소리> while other scientists of the day were debating whether or not insects grew uh, out of mud she demonstrated the stage of metamorphosis 네, 바, 반면 다른 과학자들 그시대의 다른 과학자들이 뭐하고 있었어요? debating 논쟁을 버려, 보호에 대해서. 인지 아닌지죠. whether or, not, or not은 없어도 그만인데, whether, 주어, 어, 다음에 동사. 요런 관계죠. 의주동의 관계. 음성 없을 때 w 드니까 인지 아닌지. 곤충들이 진흙 속에서 나온 건지 아닌지를 논제하고 있는 반면, 그런 동안 그녀는, 예, 네, 보여줬어요. 유충의 그 변태 과정 다, 곤충의 변태 과정을 다 보여줬으니까 그러니까 되게 사실을 묘사하고 추구하고 연구했다 이런 거야. To the art world, Maryan was one of the first to show the artist's power of nature. 거기다가 art world 미술계에도 미술계에서도 m a r i a n 은 최초의 인물 중에 하나. The first 뭐 사람이 people이 나올 텐데 그냥 뺐어요. 그러니까 최초 의 인물 중에 하나예요. 보여준. 뭘 보여준? 예술적, 자연에 대한 예술의 힘을 보여준 그 최초 인물 중에 하나였고 despite, in spite of, 똑같은, despite the doubts, suspicion and ridicule에도 불구하고 근데 아직 안 끝났네? 예 관계사가 있네? she faced, it. 그녀가 직면했던 의심, 의, 또 의혹, 그리고 조롱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인데, faced for, 뭐 때문에 그렇게 지, 조롱이 생겼어? being so different from typical women 그때 당시에 typical 하면 아주 전형적인 여자들하고 다른 여자들과는 다른 다른 것 때문에 for being 그죠 다른 것 때문에 너무 다른 거지 다른 여자들과 너무 다른 것 때문에 이런 이런 이런 것에도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직면한 의심 의, 의혹 조롱에도 불구하고 Marian is now known as one of the greatest scientific illustrators in history 예, 역사적으로 아주 위대한 과학적인 그림 그림을 묘사했던 사람 중에 하나. 로서 지금도 유명합니다. 알려져 있습니다. 예, no one e n known as 뭐, be known for는 때문에고, be known as는 로서고, 바이는 의해고 여기는 as예요. 로서. 가장 위대한 과학적인 사파들 사파가들 중에 하나로 분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이구 지겨. 워 자 20세기 재평가를 받고 있었죠 역사와 예술가들이 근대 과학에도 기여했고 독일 집회 추상화를 올려놓기도 하고 이름을 따기도 하고 학교를 지어요. 근데 자연에서 최초 인물 중에 하나 업적이 뭐냐면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다른 여성과 다르다고 빛난도 받고 있음도 의심, 받았지만 위대한 과학사파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정말 위대한 사람이었군요.